안녕하세요 다육이 권프로예요 남편이랑 손꼭 잡고 데이트 좀 하고요 룰루 우랄라 <웃음> 떠나요 현대 다육으로 갑니다 신상 다육이 살짝 살짝 액기스로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인천대공원역 장수 사거리, 현대 다육. 방문하셔서 다육이 구입해 주셔야 되고요. 택배는 불가능한 매장이에요.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개에 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런 국민이들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 많으니까요. 매장에 살짝 방문하셔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저렴한 다육이들 구입하시는데 도움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벨. 날이 또 갑자기 따뜻해지면 다육이들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녹을 수 있으니까 항상 통풍 알죠? 중요한 거 선풍기 방방 돌려주세요. 프리티 입꼬지도 너무너무 만만하게 잘되는 이 아이 누구? 홍용월이요. 용월. 홍용월이요. 현대 의 다육에서는 4포트에 5,000원, 9개에 10,000원에 이렇게 빨간 포트 아이들 판매하고 있고요. 베이비핑거 묵을수록 너무너무 귀염둥이 되는 블루엘프 상자 안에 나나쿠미니도 보이네요 오묘하고 절제된 창창한 아이 멘도사 더 자세히요? 알겠어요 멘도사 이렇게 생겼어요 비 내리는 인천. 하지만 여러분, 벌써 주말인가요? <웃음> 주말은 정말 깜빡하면, 눈 깜빡 감았다 뜨면 바로바로 바로 오네요. 러우, <웃음> 마찬가지로 교차에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네포트 5,000원, 9개에 만원 이번 주말엔 무슨 반찬? 어떤 맛있는 반찬에서 식사하실 거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 참여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언니들. 안 예쁜 다육이를 꼽는 게더 어려울 정도예요. 멀로, 묵을수록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죠? 샴페인도 보이네요. 저는요 묵을수록 클수록 정말 이쁜 아이가 수연 요 아이도 참 매력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국민이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뭐 까라솔, 크리스마스, 살구미인금 고런 아이들 다 있고요. 요런 아이는 파랑새 올해 장마도 너무너무 긴장되지만 작년 여름에 제가 홍포도를 보냈거든요 포도송이 같은 홍포도 올해도 잘 부탁해 캉캉 수영도 아주아주 아주 근사하죠? 샴페인 음주는 몸에 해로와요 컴베 펜지 <웃음> 철화 현대다육에 가면 루비틴트도 있고 무럭무럭 길게 삐쭉삐쭉 자라는 청솔도 있고 소인재도 있고 방울복랑도 있고 소인재도 있다 <웃음> 기염둥이 러우를 보셨다면 대품 러우 만원에 가져가세요 만원 러우 남편한테 받았던 꽃다발이 생각나네요 연봉 만삼천원 연봉 군생 오늘 오전 방송에 매장 안에 제가 묵은 애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노지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국민이들, 기염둥이들 구경구경 하시면서 현대다육에 가면 오팔 리나도 있고 신동도 있고 냉동실에 얼려놨던 옥수수 좀 녹여가지고 삶아 먹으려고요. 주말이 코앞이니 마음만 급해요. 신상 다육이 들어온 아이들 일부만 제가 찍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싶은 다육이 예쁘게, 귀엽게, 잘 키우시는 그런 화려한 멋진 주말 보내세요. 저는 또 저희 집 남자 1호, 2호 챙기면서 씩씩하게 살림하고 많이 먹고 가요기 보면서 힐링할게요.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